안녕하세요 리선도세요 강좌를 하고 있는 에고스 스튜디오의 고현빈입니다 이 사진은 예전에 한번 확인했었죠 했었는데 제가 오늘 이 예전 영상 자막 작업을 하다 보니까 말투가 너무 거슬려요 듣고 있는 <웃음> 말을 했던 제가 듣기에도 너무 재수가 없어서 다시 합니다 네 그때는 아마 술을 먹고 방송을 한 건지 뭐 말을 하기로는 갑자기 필이 받아서 했다고 하는데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여튼 오늘은 증명사진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명사진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머리가 약간 좀 잘려 있기는 한데 샘플을 못 구했어요 일반적인 사람의 증명사진 원본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죠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들도 한몇천장 있긴 한데 예전에 스튜디오를 할때 출력용으로 남겨뒀던 거라서 쓸 수는 없습니다 일반인분들이라 여튼 오늘은 작업을 처음부터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를 설명해 달라는 분들도 계셔서 <웃음> 단축키는 우선은 이제 원본에서 작업을 하면 안 되겠죠 나중에 원본이 쓰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원본에서 작업을 하면 안 되니까 컨트롤 J를 눌러서 새로운 레이어를 복사해 줍니다 새로운 레이어를 복사를 해 주시고 처음에 해야 될 거는 뭐 피부를 먼저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뭐 얼굴에 틀어진 부분을 잡아 주셔도 되는데 우선은 틀어진 부분을 먼저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서 룰러 부분을 클릭하시고 내려주시면 선이 내려오죠 하나하나씩 눈썹 끝선과 앞선 눈썹은 어느 정도 맞죠 근데 이쪽을 보면 살짝 올라가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을 봐도 여기가 약간 더내려가 있죠 이 부분은 좀이따가 다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룰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기준으로 두시는 부분을 잡아주시면 되는데 여러 개를 놔두셔도 되고 뭐 나는 한두 개만 필요하다고 그 한두 개만 놔두셔도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세밀하게 하시려면 롤러를 여러 개를 놔주시는 편이 나중에 작업을 하시기에 아무래도 좀더 수월하겠죠 이렇게 많이 보인다 그래서 그렇게 신경을 안쓰셔도 돼요 컨트롤 H를 눌러주시면 사라졌다가 다시 누르면 나타납니다 우선은 눈 눈을 봐야겠죠 눈 같은 경우에는 이이 이 부분과 쌍꺼풀 부분이 다른 경우도 있어요 쌍꺼풀이 짝지게 되어 있다든가 이분은 마찬가지 이쪽이 약간 짧죠 이쪽이 짧을 수도 있고 이쪽이 두꺼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눈꼬리 부분 그리고 눈 아래쪽 전체적으로 이쪽이 약간 내려와 있거나 이쪽이 올라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코 이쪽이 살짝 <웃음>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코가 살짝 이쪽으로 휘어있습니다 위쪽으로 이렇게 휘어있죠 좀 이따 맞추기로 하고 우선은 가운데 라인도 하나 잡아줍니다 왜냐면 코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인중이 형성이 되는데 인중 바로 밑에 입술이 있어야 되죠 하지만 <웃음> 얼굴이 이쪽으로 틀어져 있다 보니까 입술도 마찬가지 이 위쪽으로 약간 틀어져 있습니다 인중이 여기 있죠 그리고 다음에는 입술 윗선과 양 끝선 이쪽에 살짝 올라가 있죠 전체적으로 이쪽 얼굴이 이쪽으로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랫라인. 아랫라인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긴 한데, 왜냐면 이 부분은 그냥 리퀴파이를 맞춰주면 되거든요. 자, 우선 눈썹을 약간 틀어서 맞춰줍니다. 틀어서 맞추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이 부분은 뭐 복사를 해서 옮기는 경우도 있고, 전체를 잡아서 틀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봤을 때는 앞부분은 거의 맞아요 그래서 양쪽을 다틀 필요는 없을 것 같고 Q 버튼 을 눌러서 퀵 마스크로 들어갑니다 퀵 마스크를 사용하실 때 처음에는 이쪽에 클릭이 돼 있어요 그래서 7을 하고 다시 퀵 마스크에 나와서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게 되면 이렇게 반대가 선택됩니다 물론 여기서 Ctrl Shift I 눌러서 인버팅을 시켜주시면 되긴 하는데, 귀찮죠? 그러니까, 이부분은 더블 클릭하시고, 이 부분은 한 번만 만져주시면 그 이후로는 다시 만질 일이 없어요. 하고, 다시 눈썹을 칠해주신 후에, 꼭 퀵마스크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끔 가다 질문이 들어오는 게, 분명히 칠을 하고, 컨트롤 J를 눌러서 레이어를 새로 만들었는데, 전체 레이어가 나왔어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이 상태로는 아직 선택이 된게 아니에요 그냥 칠만 된 거고 퀵마스크에서 다시 나오셔야 이렇게 점선이 움직이면서 선택이 돼 있는 걸로 인식이 됩니다 여기서 컨트롤 l J를 누르면 제가 방금 칠한 부분만 나오게 되죠 자 눈썹 앞선은 어느 정도 맞아요 하지만 살짝 내려가겠죠 야 살짝 내리고 눈썹 끝선이 맞는가 거의 맞죠 그럼 눈썹은 크게 만질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와 입이 올라가 있죠 눈 끝선을 비교해보시면 이쪽이 조금 더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양쪽을 다 칠해주죠 약간 넓게 칠해주세요 너무 좁게 칠해주면 나중에 레이어를 새로 만들었을 때 아랫부분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넓게 칠해주시고, Ctrl J 를 눌러서 새로운 라이어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가운데서는 이 중간에 가야겠죠? 저는 거의 이 라인에 맞춥니다. 이 라인과 코의 중간 정도 맞춰서 살짝 틀어줍니다. 그러면, 됐어 여기서 이렇게 약간 바뀌는 거죠? 쌍꺼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파이를 늘려주셔도 되는데 예를 들어 이런 부분은 늘리기가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진 않지만 좀 힘들고 귀찮습니다 속눈썹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고 이 피부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옆에 사람이 앉아 있다면 물어보세요 어느 쪽 쌍꺼풀이 마음에 드냐 아니면 뭐 신경 안 쓰인다는 사람도 가끔 가다 있어요 근데 나는 이쪽보다는 이쪽이 더 마음에 든다 라고 했을 때에는 쌍꺼풀만 띄어다가 옮겨주면 되겠죠 요정도 잡아서 작업완전 을 시킨 후에 가져다가 붙여줍니다 물론 위치를 잘 봐야겠죠 위치를 봐서 최대한 비슷하게 이렇게 인상이 확 변하죠 사람 이 인상이 변하는 경우는 이제 눈 부분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눈은 웬만하면 잘안 건드리는 편인데 혹시나 이런 식으로 쌍꺼풀이 양쪽이 모양이 다르고 신경이 쓰인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했을 때는 어쨌든 어느 한쪽은 마음에 드는 데가 있겠죠 저는 계속 오른쪽으로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잡아서 쌍꺼풀을 우선 모양을 만들어줘요 아예 여기가 너무 튀어나왔다 그러면 여기를 살짝 넣고 모양을 만들어 주는 거죠 모양을 어느정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이 모습이 괜찮나 근데 도뭐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계속 고치고 고치고 고치고 해야 되는 거고 어, 난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다 라고 하면 이 부분을 가져다가 다시 붙여주면 됩니다 트랜스폼은 컨트롤 T죠 컨트롤 T 하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메뉴가 나옵니다 거기서 저반전을 시켜주시고 위치를 잡아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여기서 이 정도 자 그리고 코가 비어있죠 <웃음> 코가 비었을 때에 신경 써주셔야 될 점은 콧대도 같이 비었는가 아니면 아래쪽만 약간 틀어져 있는가를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콧볼은 콧볼도 역시 이쪽에 살짝 올라와 있죠 그럴 때에는 코 전체를 건드리지 마시고 이아래부분만 인중은 웬만하면 잡지 마시고요 인중은 틀어지면 좀 이따 또 다, 다시 작업을 해줘야 돼서 코 부분만 살짝 잡아서 이번에는 약간 위쪽으로 중심점 옮겨주신 후에 살짝 틀어서 이 부분에 맞춰서 모양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틀었다고 해서 완벽하게 다 맞진 않아요 왜냐면 요 아랫부분이 살짝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도 여기는 딱 맞는데 여기가 살짝 안 맞죠 이쪽이 약간 올라와 있다거나 이쪽이 내려와 있을 수도 있는데 작업을 하실 때에 꼭 어느 한쪽을 나머지 한쪽에 다 맞추지 마시고 여기를 살짝 올리고 이쪽을 살짝 내려주세요 이쪽만 올려버리게 되면 또 얼굴이 이상해질 수도 있으니까 중간점을 찾아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코도 어느 정도 맞았습니다 여기서 이 정도 자 다음은 입술이죠 라인을 맞추다 보니까 입술이 굉장히 이쪽으로 많이 와 있어요 그리고 확인해 주셔야 될건 입이 정말 이쪽으로 틀어져서 옮겨 왔는가 아니면 그냥 이쪽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쪽으로 나온 것처럼 보이는 건가 근데 이걸 확인해 보시게 되면 차이가 꽤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입 위치 자체를 약간 바꿔줍니다. 지금 봤을 때는 인중도 요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입이 이쪽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겠죠. 입도 마찬가지. 전체적으로 좀 넓게 잡아서 살짝. 옮겨줍니다 누가 리플을 남겼네요 잠깐만요 아이 영상에 대한 리플이 아니었네요 아무튼 모양을 잡아주죠 아, 모양이란다 위치를 어느정도 맞춰서 잡아주고 제일 편한건 이거예요 마켓툴로 이만큼 잡아서 보고 이만큼 잡아서 보면 어느정도 맞죠 약간 이쪽으로 좀더 나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조금 밀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입꼬리 입꼬리 같은 경우는 그냥 너무 틀어지지 않았다 싶을 때 그리고 또 위쪽도 그렇게 많이 틀어지지 않았죠 그냥 트랜스폼으로 살짝 틀어서 맞춰줍니다 그러면 얼굴은 여기서 요정도 자 기본적으로는 이제 얼굴 틀은 우선 맞췄고 기타 이제 여러가지들 해줄 차례죠 우선은 <웃음> 잔머리를 먼저 제거를 해줍니다 잔머리 같은 경우도 늘 말씀드리지만 너무 그렇게 다 지우실 필요는 없어요 아무래도 사람이 잔머리가 너무 없으면 무슨 인형, 인형도 요새는 잔머리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신경이 쓰이시는 것 같은 부분만 잡아주시면 되고 꼭 그렇게 이렇게 패치 같은 경우 이미지에 겹치게 되면 이렇게 얼룩이 집니다 그럴 때는 차라리 다시 돌아가시는 편이 빨라요 도장으로 살릴 수 있기는 한데 많이 찍어야 되죠 눈부분도 아, 눈썹이 민건지 아니면 원래 짧은건지 모르겠는 부분도 패치로 약간 작업을 해줍니다 이런 부분들도 조금씩 지워내고 아무래도 서양인이기 때문에 얼굴에 주근깨 같은게 되게 많아요 원래는 그냥 두는게 나은데 오늘은 피부 보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좀 이따가 지우는 방법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다 지워주시고, 자 여기서 이제 고민해야 될 점은 이건 점이죠. 이게 그 죽은 게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제 눈에는 점처럼 보이거든요. 제 기준에서 이런 게 주근깨고 이건 그냥 점이기 때문에 그냥 둡니다 점을 지우면 깨끗해 보이지 않냐는 라 얘기도 있겠지만 점을 지우게 되면 눈만큼 인상이 달라져요 원래 있던 점을 작은 것들이라면 아니면 이렇게 이쪽에 있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잘안 보인다던가 이런 것 상관이 없는데 이런 점 같은 경우에는 지웠을 때 굉장히 인상이 많이 달라집니다 지우는 건 어렵지 않죠 그냥 패치로 이렇게 지우면 되는데 인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핵, <웃음> 행여나 뭔가 촬영을 하셨을 때그 사람이 옆에 있다면 물어보세요 <웃음> 지워도 되는지 아니면 그냥 둘 건지 자 이런 식으로 지워주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 하기가 귀찮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피부 전문 필터인 포트레이처가 있습니다 우선 밝은 부분을 먼저 한번 찍어서 작업을 해 주시고 자 남자분은 아직 나올 때가 아니죠 남자분은 남자분의 작업을 해준 피부는 지워줍니다 그걸 그냥 꺼놓고 할까 계속 포트레이처몇번 안쓰니까 크게 상관은 없겠네요 자 여튼 피부는 여기서 이렇게 깨끗해집니다 굉장히 편해요 어려운 방법을 일부러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편한 방법이 있는데 일일이 다뭐 패치를 따진다거나 아니면 뭐 블러를 매겼다가 뭐 어떻게 뭐 레이어 마스크를 하신다던가 힘들죠 오래 걸리고 자포트랙셔 적용했을 때에 신경 써주셔야 될 부분은 이게 아무래도 색상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피부가 완전히 날아갈 수 있어요 하이라이트 부분은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섀도우 부분이죠 섀도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서 섀도우라고 해서 이런 부분을 잡으시는 건 아니고 이 정도 약간 어두운 부분 비교를 해보면 깨끗해지긴 했지만 얼굴이 굉장히 약간 밋밋해진 느낌이 들죠 그 전에 우선 남자분 지워주고 밋밋한 느낌이 들 때는 에 그냥 오퍼시티를 살짝 내려주시면 돼요 한 50% 60% 눈으로 보면서 내려야겠죠 너무 밋밋해지지 않되 어느 정도 피부는 좀 질감이 깨끗해지는 방향으로 65% 정도 줘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지워도 되겠죠 그렇게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은 그냥 지워주시는 편이 더 깨끗해요 그리고 증명사진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굉장히 작습니다 실제 사이즈가 한국에서 쓰는 사이즈는 일반 증명사진이 세로 3cm 가로 4cm 커봐야 여권사진이죠 3.5 4.5 그리고 가끔가다 원서 사진으로 이제 5cm에 5cm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5 c m 5cm라고 해봐야 유만합니다 안 보여요 잘 사실상 이거는 그냥 소, 어,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손님한테 보여주기 위함용이고 그냥 개인적으로 작업을 한다면 그냥 개인 만족입니다 하지만 뭔가 작업을 의뢰를 받았다면 열심히 해야겠죠 자 잔머리도 약간씩 지워주고 가장 가장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네요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죠 이렇게 머리카락이 내려왔을 경우 이렇게 내려왔을 때에는 물론 뭐 도장 툴로 예를 들어 밑에서부터 찍어서 이렇게 지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너무 밝아진 부분들은 조금 칠해서 이렇게 없애는 방법도 있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덮어버리는 방법도 있겠죠 이렇게 접고 일자머리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틀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살짝 틀어집니다 틀어주고 색상이 약간 안 맞죠? 여긴 그냥 지워버리면 되죠 이런 식으로 지워주셔도 됩니다 색깔이 너무 안 맞다 싶으시면 커브 같은 걸로 약간 맞춰서 넣어주셔도 됩니다 우선은 덮기로 하고 나머지 이런 잔머리들도 지워줍니다 이 부분도 패치가 되긴 하겠지만 굉장히 세밀하게 해야 되죠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얼룩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냥 도장으로 약간만 밀어주세요 네, 이그 정도는 됐죠 아 그리고 조명이 앞에서 터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머리카락이 가운데가 비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이런 부분은 그냥 이 마스크로 잡으셔서 회더 값을 약간 넓게 줍니다. 30 정도 주시고 그냥 약간만 어둡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됩니다. 여기서 이 정도 자 커버가 됐고 사실상 얼굴 사진이라는 거는 제품 사진이나 마찬가지죠 손이 굉장히 많이 가고 대부분 비슷한 작업들을 많이 합니다 잔머리 없애기 그리고 뭐 제품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먼지 없애기죠 촬영을 할때 먼지를 털고 찍으면 좋은데 아 나중에 포토샵으로 하지 뭐 이러면서 <웃음> 촬영했다가 나중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먼지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크게 찍어 놓기 때문에 뭐큰 먼지 작은 먼지 엄청 많아요 그래서 무엇이든 촬영을 하실 때에는 초반에 촬영을 할때 작업을 확실히 해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눈이 좀더 맑았으면 좋겠죠 사람이 눈에 핏줄이 있기는 한데 그냥 봤을 때는 또 그렇게 막상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흰 부분을 찍어서 조금씩만 칠해줍니다 너무 하얗게 해주지 마세요 실제로도 너무 하얀 되게 이상합니다 예전에 사이언 사이언이죠 사이언 시절이죠 그때 원빈이 사이언 광고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원빈 이 흰자가 완전히 하얗게 돼 있었어요 실제 원빈의 흰자가 그렇게 하얀지는 잘 모르겠지만 <웃음> 그 광고를 보면서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왜 저렇게 작업을 했지? 생각했는데 역시나. 원빈의 실제 흰자위가 그렇게 할수도 있습니다 저 원비를 본 적이 없어서 자 그리고 뭘 해줄까요? 이 부분이 살짝 움푹 들어가 보이죠? 이 부분도 패치로 정리를 해줍니다 자 어느 정도는 제 피부와 얼굴의 틀어짐이 해결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신경 써주셔야겠죠. 목 부분은 머리카락 들어온 건 그냥 패치가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패치와 킹마스크 그리고 브러쉬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어... 가끔 가다 보면 브러쉬를 쓰는 거는 그림 그릴 때 쓰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포토샵도 그림이나 마찬가지죠. 그냥 실사가 담겨져 있을 뿐이지 그림입니다. 이게 칠하면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는 이제 여자분 얼굴은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턱이 약간 틀어져 있죠 얼굴이 이쪽으로 올라가면서 그 얼굴이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틀어져 있다 보니까 이쪽은 들어와 있고 이쪽이 약간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리퀴파이를 맞춰주셔도 되고 아니면 솔직히 리퀴파이를 했을 때 <웃음> 완벽하게 맞추기가 힘들어요 사람 눈이라는 게 그래서 이만큼 잡아서 옮겨줍니다 옮기고 살짝 틀어줘요 틀어서 가운데로 맞춰줍니다 그러면 얼굴형은 여기서 이렇게 이 작업을 할때 이제 유의하셔야 될 점은 아무래도 띄어서 옮겼기 때문에 혹시나 모양이 이상한 점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사실상 여기가 지금 두 줄이긴 한데 뭐 그렇게 잘 티는 안 나죠 티가 난다 싶었실 때는 어느 한 군데를 지워주세요 한 군데만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얼굴형도 어느 정도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더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요새는 포토샵에 어, 세이브를 먼저 해주고 이만큼만더 날아가면 골치 아프겠죠 요새는 포토샵에 페이스 툴이 따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작업하기가 편리해졌죠 뭐이꼬리를 살짝 올릴 수도 있고 눈을 키울 수도 있고 코를 좁힐 수도 있습니다 이마 라인도 오, 되게 심하게 되네 네, 이분을 비하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처음 봤네요 이 사진을 가지고 저걸 써본 적이 없어서 자, 하튼. 하여튼 이제 얼굴은 어느 정도 됐으니까 머리 부분에 신경을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리는 이마라인 같은 경우 약간 동그랗게 거의 동그랗긴 하죠 이 부분에 잔머리 때문에 그런 건데 그리고 윗부분에 머리에 볼륨을 좀 넣어줍니다 머리카락이 다 보이는 사진이었으면 할게 되게 많았을 텐데 머리 가지고도 할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웃음> 이 사진은 머리카락이 옆에가 잘려있네요 머리카락이 옷을 가, 왕창 가렸을 때 지우는 방법 뭐 이런 것도 그 나중에 해야겠네요 여튼 어느 정도 약간의 볼륨감을 넣어주시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워주면 되겠죠 이 부분은 패치가 통하지 않으니까 빈 레이어로 하나 만드시고 도장 툴로 슬금슬금 지워줍니다 됐죠. 여기도 여기는 뭐 조금 올려서 <웃음> 해도 되겠죠 방금은 20%로 했고 지금은 50%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 그렇게 깨끗하게 다시 지우지 마세요 지우시다 보면은 되게 이거에 집착을 하게 되는데 단머리에 한두 끝도 없어요 하다 보면은 머리 모양 다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냥 이 정도까지만 이렇게 튀어나온 것만 좀 지워주시면 되고 너무 그렇게 머리 모양을 새로 만들어주지 마세요 증명사진 찍어주는데 가서 보면은 뭐 승무원 머리라고 옆에 이만큼 잘르고서 뭐 올백한 스타일을 만들어주기도 하긴 하는데 승무원을 준비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죠 자 어느 정도 잔머리를 집었고 잔머리를 지우고 나니까 머리 모양이 다시 이상해졌죠 한 번에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 번은 해야 되죠 여기도 약간 더 띄우고 살짝 더 내려주고 해서 머리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좀더 띄워주고 싶은데 사진이 위에가 너무 좁아요 네, 한이 뭐 정도 자, 그리고 머리카락은 역시나 도장으로 슥슥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간 색이 달라진 부분은 브러쉬로 어느 정도는 됐죠 얼굴 틀어진 것과 머리와 피부와 됐지만 그 다음에 조금은 더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사실상 조명이 앞에서 터졌기 때문에 그림자가 그렇게 잘지진 않았어요 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명이 두 개가 터졌습니다 위에도 있을 수 있고 아래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래 혹시 이게 반사판이 아닌가 싶긴 한데 <웃음>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에도 분명 뭔가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안 보이죠 우선은 하이라이트는 크게 안 줘도 될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하이라이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햇빛이 실제로 얼굴에 비칠 때는 인체, 에 인체란다 얼굴에 튀어나온 부분에 먼저 빛을 받게 되죠 이마 코 그리고 광대 위쪽 그리고 턱입니다 실제로 도 인중에도 바뀌긴 하죠 인중에도 바뀌긴 하는데 이 부분을 밝혀주게 되면 은 입이 굉장히 튀어나와 보여요 그래서 우선 이 정도만 해서 약간 밝혀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그림자가 지는 부분이 되죠 솔직히 코 옆에 그림자가 이렇게 지지는 않는데 코 옆에 그림자가 넣어줘야 좀더 입체적으로 코가 나와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그림자가 지지 않는 하지만 화장을 할때 쉐이딩을 넣으면서 얼굴 전체를 이렇게 돌려서 넣게 되죠 이 부분까지는 내려오지 마세요 왜냐면 턱을 밝혔기 때문에 자칫 잘못 칠하시게 되면 턱이 다시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턱이 들어가 보이죠 이렇게 지우실 때도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그냥 어느 정도만 지워주시면 됩니다 하고 패더 박스뭐 비슷하게 줘도 되겠죠. 그리고 살짝 어둡게 해주면 어디갔냐? 여기서부터인 것 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조금은 입체적이 됩니다. 피부 작업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혹시나 뭐 피부를 더 어떻게 깨끗하게 해주세요라고 하신다면. 브러쉬를 칠해주셔도 되고 제가 아까 썼던 포트레이처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얼굴에 이렇게 그림자가 애매하게 져 있는 경우 저부분을 선택해서 뭐 밝혀주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모양이 되게 희한하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도 퍼지고 이렇게 또 다시 이렇게 이럴때에는 그냥 빈 레일 하나 만들어주시고 브러쉬로 근처에 있는 색깔을 한 10% 정도를 해서 칠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쓸데없는 부분은 지워버리죠 그러면 여기서 이 정도 하지만 이걸 잘못하시게 되면 얼굴에 이렇게 볼이 부어보일 수도 있으니까 100%를 했을 때 이상하다 그러면 점점점점 점점 낮춰서 이 정도까지 괜찮겠다 지고 나면 그냥 그 상태로 선택 에. 선택? 뭐라 그래야 되지? 어쨌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말이 잘안 나오네요 자 여자분 얼굴은 이 정도면 된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정도죠 너무 많이 고쳐주시는 거는 안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특히 이제 여자분의 경우에 눈깔을 좀더 눈깔이 아니라 눈가를 조금 더 깊숙한 느낌으로 내고 싶다면 이 정도 하시고 클레어파트라같죠 살짝 내려주시면 눈가가 좀더 진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자칫 잘못하게 되면 화장 안한 사람한테 이렇게 하게 되면 아파 보이거나 아니면 화장이 과한 사람한테 하게 되면 너무 진해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웃음> 해보시고 이상하다 싶으시면 다시 안 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고 알려 드리고 싶어서 자 두번째, 남자분이죠? 음, 음, 헷갈리니까 어, 남자분만 따로 띄어서 할게요 이게 2, 3인가? 네, 2, 3이네요 남자분만 따로 떼어서 음 뭐지? 아까뭐 그, 움직이면서 떨어진 모양입니다 에이. 이 부분이 중요한 건 아니긴 한데, 어? 왜 칠이 안 되지? 아, 깜짝 놀랐네. 자, 남자분, 남자분은 여자분이랑 다르게 수염이 있습니다. 피부는 뭐 거의 비슷하죠. 맞추는 방법도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가 아니라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되죠. 아까 근데 여자분 거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이게 되게 많아요. 저는. 하나하나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룰러를 한꺼번에 없애는 방법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클리어 가이드? 오, 되네요. 처음 해봤어요. 저는 가이드를 맨날 올려놓고 하거든요. 이것저것 맞춰놓을 게 많아가지고, 클리어 가이드라는 게 있네요. 저거 누르시면 다 없어집니다. 코는 맞아요. 눈이 좀 약간 이쪽으로 내려와 있고, 모양이 살짝 다릅니다. 밑에도 아 밑에가 약간 틀어져 있네요 이쪽으로 약간 이렇게 올라가 있는 느낌입니다 이쪽으로 눈은 입술이 여기 가다가 슬쩍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죠 입술 라인도 맞춰보고 코도 가운데 있나 아래는 괜찮은가 이거를 어느 한 쪽에 맞추시면 돼요 뭐 하나는 이쪽에도 맞추고 싶고 저쪽에도 맞추고 싶고 다 하고 룰러리 여기도 맞추고 왼쪽 눈에도 맞추고 오른쪽 눈에도 맞추고 이렇게 하시게 되면 헷갈립니다 자 우선은 눈은 먼저 맞춰야겠죠 마찬가지 아까와 똑같은 방법입니다 따로따로 맞춰주셔도 되는데 우선은 가운데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남자분은 지금 머리카락이 내려와 있어요 아까 여자분은 그런 게 없었는데 좀 넓게 잡아줍니다 머리카락까지 가운데 라인도 있네요 잡아서 눈 사이에 가져다 놓으시고 돌려서 맞춰요 눈썹을 기준으로 맞춰도 되고 무가한 가지를 기준으로 맞추면 됩니다 눈을 기준으로 맞출 건지 눈썹을 기준으로 맞출 건지 어차피 따로따로 맞춰야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눈썹을 기준으로 우선 맞춰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많이 잡았죠? 머리카락이 이상해지지 않았나? 이 정도는 뭐, 오차범위 안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부분이, 네, 여기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네요. 자, 우선 얼굴은, 아이고. 우선 맞춰놨고, 눈을 봅시다. 그리고 룰러는 계속 움직입니다 한 군데에 고정이 되어있지 않죠 왜냐면은 그림이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굉장히 다릅니다 우선은 아까도 보셨다시피 페이스북에는 아 페이스북이란다 포토샵에는 페이스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이걸 다 따로따로 움직일 필요 없이 우선 가운데만 맞춰줘요 이 눈과 이눈 비율만 가운데를 맞춰주시고 페이스틀에서 눈만 키우면 되겠죠. 네, 굉장히 선해진 느낌이네요. 그렇다고 물론 이분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냥 그런 느낌이 드네요. 눈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부분은, <웃음> 이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고, 이 부분에 털이 많네요. 이 부분이 지금 약간 이중으로 되어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렇죠 음, 이걸 지우면 어 이걸 지우니까 비슷하네요 저쪽이랑 네 그럼 이건 이렇게 해결하면 을될것 같습니다 네 됐고 코 코는 가운데 있는가 이 모양 자체는 가운데 있는 게 맞는데 약간 틀어져 있으니까 이 부분은 그냥 리퀴 파일를해 주셔도 됩니다 리퀴 파일를해 주실 때에 그냥 봐서는 이게 정확히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몰라요 그죠? 그럴 때는 에 지금 이게 되게 많아 가지고 잘안 보이는데 이걸 내려 주시면 가이드를 아까 올렸던 롤러죠? 롤러의 가이드를 볼수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조금씩 내려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코 모양도 맞추고, 여기도 가운데로. 이 위에다가도 하나 가이드가 있었으면 좋았겠죠? 네, 코도 맞았습니다. 입은 맞나? 입도? 가이드를 이뤄서 보시면 어, 눈이 되게 많이 다르네요 눈동자 크기가 굉장히 달라진 것 같은데 아까 이걸 키우면서 눈동자 크기도 달라졌어요 그럴 때에는 <웃음> <웃음> 건드리지 않은 눈동자 부분을 가지고 옮겨주면 되겠죠 그러면 눈동자 사이즈도 똑같아집니다 대신 점도 같이 왔네요 제 친구 중에도 눈에 점이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릴 때는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어떻게 눈동자에 점이 생기지? 근데 나중에 사회에 나가보니까 되게 많더라고요 자, 그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입은 거의 맞아요 사이즈가 이 부분이 약간 내려와 있는 걸 빼면 사실상 저 부분은 그냥 도도 되죠 하지만, 오늘은 보정을 하고 있으니까 맞춰줍니다. 자, 그리고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입술에 색상이 별로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디가 아프다던가 할 수도 있고, 입술에 혈액순환이 어,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색상이 별로 없죠. 그래서 입술도 약간 칠해줍니다. 너무 빨갛지 않은 부분 정도를 피커로 찍어서 10% 정도로 몇 번만 라인에 맞춰서 그려줍니다 여기서 이 정도만 너무 하게 되면 뭔가 칠한 것 같은 느낌이 들겠죠 지금도 살짝 그런 느낌이 있긴 한데 저도 입술이 빨갛기 때문에 음, 이 정도는 적당한 것 같습니다 뭐 자기가 보는 것만 보는 게 일상적인 걸 보고 있다면 이게 맞는 것같다 하겠죠 아 그리고 마찬가지 잔머리도 제거를 해줍니다 잔머리 제거는 역시 패치죠 비슷한 쪽을 찍어서 다주시면 됩니다 포토샵이 어떤 데는바르고 어떤 데는 느리고 그러네요 여기도 점 그냥 둬요 이 부분은 패치를 했다가는 얼룩이 생길 수 있죠 약간 밝죠 때는 그냥 도장툴로 조금만 찍어줍니다 포트레이처로 쓰면 피부가 깨끗해지긴 하는데 이런 큰 것들은 잘 안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점이 아닌 것 같네요 물론 이것도 점으로 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뭐 그렇게 눈에 확 띄는 그런건 없으니까 몇개는 패치로 지워줍니다 이런것들 사실상 이 사진은 증명사진으로 촬영된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배가 날아가는거 보니까 뭔가 이미지 사진으로 촬영된 이것 같은데 여기도. 여긴 조심해서 해야겠죠? 좁으니까 네 이런식으로 정도 작업해 주시고 포트레이처 꼭 저처럼 주 뒤에 쓰실 필요는 없어요 처음부터 해 주시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은 이거는 3를 써봅니다 우선 하이라이트 부분을 먼저 찍어주시고 포트레이처 필터에서 오토로 되어 있는 부분을 그냥 사용하셔도 되는데 저는 우선은 하이라이트 부분을 먼저 작업을 해 주고 그 다음에 한두 번? 세번 정도 해줘요 물론 100%로 다 쓰진 않고 이제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를 낮추죠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0%로 다 쓰게 되면 피부가 너무 맨들맨들해져서 이상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100%로 써도 될것 같아요 자 어느 정도 피부는 약간 정리가 됐습니다. 눈 밑에도 같이 지워주고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여자분한테 했던 이 라인 같은 거는 잘안그려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거부반응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여자분들도 그 부분을 건드렸을 때 싫어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너무 인위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옆에 사람이 있는 게 가장 편합니다 물어보면서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그들은 원하는 게 확실히 있죠 남자 사진을 작업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수염이죠 잔머리는 그렇다고 쳐도 수염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패치를 지워주기에는 이쪽에도 그렇게 피부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토샵은 사람의 수염을 노이즈로 인식합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고요 뭐 아무래도 빽빽하게 뭐 이것저것 있으니까 비슷한 게 노이즈가 아니냐라고 포토샵에서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것 같은데 수염 부분을 이렇게 잡아서 선택을 해줍니다 입술까지 도 필요는 없으니까 입술 부분은 지워주고 수염 부분만 선택을 해주신 후에 포토샵에는 노이즈를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죠 메드노이즈는 빼주는 거고, 더스텐스크래치는 뭐 먼지나 긁힌 자국 이런 걸 없애주는 건데 처음에는 1에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올릴수록 뿌얘지고, 이 부분을 올릴수록 어느 정도 약간 뭔가 잡아주는 것 같긴 한데 우선은 5까지 올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조금씩. 내려봅니다 한이 정도 잡아주고 여기는 조금씩 올려서 아닌가? 원래는 거의 5에 7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오늘은 굉장히 뿌얘지네요 오늘은 원래 이 사진이 안 되는 거였나? 2에 7, 아니면 1에 7, 1 10. 사진마다 달라요.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3, 3 11. 예. 네. 까실까실하던 수염들은 어느 정도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수염자국이 남아있죠 수염자국은 브러쉬로 약간씩 칠해서 없애주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그렇게 싹지우지 마세요 깨끗해졌죠 사진 작업을 하실 때의 <웃음> 신경 써야있는 부분은 이 사진이 얼마나 사이즈로 사용이 될 거냐 죠 사실상 지금 보시면 약간 뿌예요브러쉬로 칠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사진은 증명사진이죠 이만하게 쓰이는 증명사진입니다 이만하게 작업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얼마나 게 쓰이는지를 신경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사실상 남자분은 그렇게 크게 할만한 게 <웃음> 별로 없어요 해봐요. 이제 이마 라인이나 헤어스타일 정도인데. 이마 라인은, 여기도 마찬가지. 동그랗게. 그리고 이 잔머리를 꼭 지우지 않으셔도, 이렇게 슥슥 밀어주기만 해도,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가니까, 너무 그렇게 잔머리에 신경은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진은 굉장히 작게 사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씩만. 넣어주시면 깨끗한 얼굴이 완성됩니다. 여기가 좀 신경쓰이네요. 아, 어깨라인 같은 것도 좀 어떻게 설명해드리면 좋은데 이게 뿌이해가지고. 네, 여튼. 이 정도. 남자분도 마찬가지로. 티존과 광대. 그런 걸 해주시면 아무래도 사진이 작더라도 <웃음> 좀더 입체감 있어 보이니까 좋겠죠? 이마 라인도 마찬가지 돌려서 쓸모없는 부분은 지워주고 똑같이 해줍니다. 네. 됐죠? 비교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바뀝니다 음, 더 해줄게 없나 싶긴 한데 아무래도 증명사진의 경우에는 물론 이게 증명사진이 아니라 프로필사진도 이런식으로 수정을 합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하죠 광고사진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피부 작업하는 데만 꽤 많은 시간이 걸려요 이 모공도 살려야 되고 물론 사진이 이거보다는 큽니다 지금 이게 사이즈가 2048에 1536 실제 촬영되는 사진 사이즈 한 3분의 1 정도 되죠 이거 누군가가 붙여 놓은 사진인데 아마 이거에 큰 원본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이게 두 개가 붙어 있길래 가져왔습니다 음, 뭐라 해야 되지 이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잔머리도 이제 지울 건 지워주시면 됩니다 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같은 사진을 두번 작업하는 일은 거의 없는데 그 전에 했던 영상의 말투가 너무 재수 없어서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음 다음 분에는 아 내일 하기로 한게 있어요 일주일 전에 맞나? 어쨌든 내일 하기로 한 사진은 이 사진입니다 굉장히 사진이 작은데 이거를 강좌를 요청해 주신 분이 뭔가 디즈니풍의 사진이라고 디즈니 풍의 사진이라고 이렇게 보정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셔서 처음에는 이제 뭐 배경에 파도에 하늘에 인물까지다 따로따로 해가지고 그냥 합성한걸 보여드려야 되나라고 생각해고 직접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색보정만 어떻게 하는지 알려달라고 하셔서 내일은 이거랑 최세, 최대한 비슷한 사진을 찾아서 색보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마가 되게 좀 이상하게 휘어있죠 실제로 원래 이런 건가? 음, 이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오늘은 꼭 증명사진은 아니더라도 음, 얼굴의 틀어짐과 피부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 토요일 저녁인데 주말 잘 보내시고 정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좀 <웃음> 눌러주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빨리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